안녕하세요 먹부리엄마입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프렌치 네일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물티슈로 손톱을 깨끗이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해서 손톱을 깨끗이 살을 정리를 한 다음에요 안경집이에요 근데 안경집 위에다가 올려놓고 저는 오늘 하얀색으로 해볼 거예요. 이렇게 하고 옆에 이렇게 묻은 거는 면봉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렇게 닦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르실 때막 바르셔도 이 면봉으로 이렇게 닦아내면 깨끗하니까 마음 편히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바르시고 면봉으로 이렇게 닦으시면 깨끗이 닦아요 이렇게 깨끗이 초보자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바르시고 한번더 바를 거예요 두 번째 바를 때는 조금 더 정교하게 그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너무 두껍지 않게 얇게 동그랗게 이제 모양 깨끗이 정리해가면서 이렇게 예쁘게 동그랗게 제가 약간 손톱에 결이 있어 가지고 동그랗게 바르기가 좀 어려운 손톱이에요 이 하고 옆에 묻는 거는 면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깨끗이 발려요 이렇게 바르고 이제 거의 다 말랐을 때 이렇게 투명색으로 위에 이제 한번더 바를 거예요 이렇게요.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프렌치 네일을 해봤어요. 이상이었습니다. 먹부리 엄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